엄마 응? 아빠 사랑해?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, 아니 그냥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? 결혼 27년 차인데 사랑이 뭐가 필요해? 아 그럼 뭐가 필요해? 책임감으로 사는 거지 <웃음> 네가 결혼 생활을 해봐 사랑으로 살수 있나 아, 나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지 아이고 참 사랑으로 살것 같았으면 이렇게 살지도 않아 야, 네 아빠가 재밌냐? 네 아빠가 재밌냐? 네 아빠가 재밌냐? 어? 아, 생각을 해봐. 아유, 어차, 사랑하게, 아, 유 차, 사랑은 개뿔. 어쩔 수 없이 정으로 사는 거야. 아, 그런 거야? 직감 때문에 그래. 아... 책임을 져야 되니까. 아... 야, 결혼 27년 차인데 다 물어봐. 라네 아빠 아니, 사랑하는지 왜, 안왜 이렇게 사랑하는지. 이렇게 <웃음> 어처구니 없이 그런 질문을 훅 돌아와서 하면은. 당황스럽지 아,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참 말라 <웃음> 3인의 가족